안녕하세요 화창하고 조금은 뜨거운 날입니다. 이제 여름이네요 완전히. 오늘의 사자성어를 한번 골라봤어요. 사자성어. 성어 중에는 사자로 된게 제일 많죠. 왜 그럴까요? 석자로 된 것도 간혹 있고 일곱자로 된 것도 간혹 있는데, 뭐 청출어람, 청어람. 그러나 역시 사자가 제일 많죠. 자, 지금 여기까지 보고, 아, 이거 뭘 쓰려고 하는구나. 알아맞히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부화 뇌동. 제가 이렇게 쓰는 문구들은 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안해동이란 것은 자 우레 우레가 구구구 소리가 나자 아이고 아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뭐네 아니에 하는 그게 부안입니다즉 실외 휩쓸리고 어떤 강한 자의 포스에 자기가 휩쓸리는 모습이 부환의 동이에요. 즉, 부환의 동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무대입니다. 무대 옛날에 수우지에 나오던 고우영 화백의 무대라는 캐릭터가 참 약한 모습에 약하고 좀 찌질하고 못난 모습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어요. 고용하게 돌아가셨죠. 아마 응. 약한 자는 콧대가 살아나지 못하고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며 그 다음에 몸은 꾸부정하게 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다가 강한 사람이 이리 와 저리 가 하면 아니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안해동이란 말은 얘기 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사사상경이라든가 이런 고전들 속에서는 정말 15도 15도 다시 이렇게 사골 국물이 나오는 그런 좋은 말들이 많죠. 자, 이거와 연관된 말을 한번 해보자면 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이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장난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이건 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머리는 생머리에 지금은 약간 곱슬리끼가 들어가더라고요 나이 들여서 그런가 눈은 조금했어요 역시 무대처럼 저는 길을 가면서 한눈 파는 걸참 좋아했죠 쇼윈도우에 서서 관참 바라본다거나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개구장이를다 와가지고 탁 누르면서 뭐 하나는 비 소리 지르고 놀래게 하는 그런 장난 아주 지극히 별 볼일 없는 장난인데 이때 저는 놀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들이 놀래서 내가 놀란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싫었어요. 부안해 동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좀 놀라긴 했지만 꾹 참았어요. 티를 안 내고 그리고 나서 한 2초 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뒤에 있던 그 친구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었죠. 구안해도 하지 않는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또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자는 옛날에 그 군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소인 군자의 상대적인 말이 소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군자에 가깝습니까 소인이 가깝습니까 그거를 판단해 보시려면 이 밑에는 네 글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소이, 소인 먼저 할게요 소인은 동, 같다 소인들 뭐다 본능적으로 살고 반응하며 살고 불안해하며 살고 욕심부리며 살고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데 동이 이 한자에서 이, 이는 그런데 그러나 뭐 이런 뜻으로만 씁니다 같으면서 그러나 맞. 불러와 서로 화해를 못해요 조화를 잘못 이뤄요 아, 똑같은 놈들이 서로 비난이나 하고 상대방으로 피, 그, 책임이나 전가하고 생각하시죠 아, 여러분 소인이라고 절대 안하시 겠죠 <웃음> 그렇지만 누구나 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그래서 당신도 지혜롭지 못하고 모델한 부분이 있고 염려스럽고 삶이 내편 같지가 않고 그러면서도 옆에 자꾸 누구누구 핑계대고 싶고 동이 불화 소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러면서 군자의 모습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군자는 화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조화로워요 군자는 일단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동 같지 않아요 시장판에 가면 그들과 조화로울 줄 알고 뭐, 삼적들과 어울리게 되면 삼적들과또 조화를 이룰 줄 알고 옛날에 육조회농처럼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독자적인 대웅봉을 내면에 세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화이부동과 동위부다의 중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군자는 화이부동할수 있고 소위는 똑같으면서도 서로 화유롭지 못한 이런 동물적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이거야 쉽죠 자, 이것을 아신다면 음, 한자 상당히 아시는 분입니다 아 쉽다고요? 예, 중추, 지도리추, 핵심되는 어떤 것, 부, 부위를 말합니다. 중간에 핵심되는 것 그걸 중추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버름은이 척추뼈 같은 중추죠. 척추뼈, 중추신경. 이 뇌가 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 척수까지 해서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도 내 인생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중추가 있는가. 자, 중추는 중추가 있다면은. 내 몸에 중심축이 있다면 이렇게 손으로 뭘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몸 중심축도 없는 상태라면 그 풀잎처럼 쓰러지는 거죠 그 김수영 시인의 시처럼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불고 바람보다 빠르게 풀이 눕는다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닥허닥 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중추를 세워야 되는데 중추를 세우는 것은 어 수많은 지식이 연결해야 돼요, 일단. 가슴이 열리어서 수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체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리함으로써 내 안에 지식이 숙성되고 성숙되어 지혜를 이루니 거기에 중추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글로 써볼게요. 자, 이응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 붓이 안 가버렸어요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이걸 의도필보드라고 합니다 뜻은 갔으나 붓은 이르지 못했다 <웃음> 선비들 멋진 빙것 같긴 한데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모자란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이 편안하죠 너무 꽉차 있는 것은 답답할 수 있어요 알미 양그라. 여기가 닿고, 그럼 여기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둘다뭐 닿는다고 안될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붙여보기도 하고 약간 닿을 듯말듯 듯 해보기도 하고 위에 나와도 되지만 안 나오게도 한번 해보고 조금 나오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 어떤 고체 속에서 줄수 있는 자유 공간입니다 알미 영그로 지혜는 한자로 쓸까요 한자로만 써보죠 한자로 쓸 때는 이 고체와 어울리는 것은 관계토대왕비체가 어울립니다. 예서라고도 볼수 있는데, 약간 다르죠. 파임이 없으니까. 이런 담복한, 뭐 뿌리지 않는 관계토대왕비. 웅건하고 소박한 스타일. 아주 매력적이고 자랑스러운 시체입니다 꽃. 꽃은 고로, 이렇게 씁니다. 즉, 시옷 받침이었어요 뭐, 치은 모양도 나오죠? 네, 꽃이 핀다. 이것이 원래의 그 원어죠. 근데 지금은 꽃이 핀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 꽃이 피었어. 이러지 마. 꽃이 피었어.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의 알미연그로 치의 꽃 피운 뒤. 자, 일부러 하나 붙이거나 하나 띄었죠? 이자는 받침이 없었는데 이자는 받침이 있죠 그러므로 좀더 길다고 해서 문제 될게 없습니다 식구가 하나 더 많으니까 오롯이 중추가 자리에 중추가 생기는 과정을 표현해 본 것이죠 한 번에 가봤어요 중추. 중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속이려고 옵니다. 사기치려고 다가와요. 왜냐면 중추가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배신당했다 한다면 여러분 중추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중추가 있어 보였는가? 종추가 있는 사람은 포스가 있어 보이죠. 이제 종추가 자리에는 하나는 가늘면 하나 더 볼게. 벼락이 쳐도 흔들리지 않. 알미 안그렇지 꽃을 피운 뒤에 오롯이 중추가 자리하며 이제 벼락이 저도 흔들리지 않으리 중추가 벌어선또 중추를 세워가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